실감나는 실전팀이다. 깨어있다는 거는 일단 머리 정수리나 뒷골쯤이 윙해야 돼요. 약간 윙하고 진동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 정수리까지 정수리랑 여기 뒷골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참나 여기, 여기 참나자리가 각성되면 위로는 정수리 뒤로는 뒷골이 연결되어 있어요. 뭔가 에너지가 진동할 겁니다. 윙한 느낌 이 있을 거예요. 접속했다는 신호예요윙뭐뭐 뭐, 뭐 돌아가는 느낌인가요 윙 하고 그 느낌은 중요한 게 아닌데 내가 깨어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에너지적인 표시는 돼요 윙 하고요 자 일단 이 체험이 오면 여러분 접속, 접속한 거예요 눈치가 더럽게 없는 분도 일단 접속은 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 아, 접속은 했는데 뭘접속인지 모르겠네.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윙.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 선호공 머리는, 어, 그건 좀 단악하신 분들이 느끼는 건데, 여기도, 여기, 여기 있는, 여기, 여기도 경락이 있거든요. 선호공 머리띠가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아주 저는 지금 비근한 예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약간 소름돋는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약간, 여기, 뭐죠? 머리가 쭈삐 선다는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뒷골쪽이 특히 뒷골쪽이 쭈삐 선다 다들 뭔가 좀 이상하죠? 예. 약간 이상해져야 돼요 어? 약간 이상한데잘 되고 있어 <웃음> 어지러운 느낌까지? 예. 약간 뭐핑돌 수도 있어요 홍익 클리닉인데 여러분 계속 아픈 쪽으로 가... 모시고 <웃음> 인도에 가는 것 같아요 자꾸 좀더 아파지라고 아, 여러분 아직도 정상이세요? 예. 좀더 가봅시다. 네. 머리 윙안 해요? <웃음> 병원이랑 반대죠. 좀 잘못된 클리닉인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이제 영적인 작업이다 보니까. 이 눈썹 사이가 좀 뭔가 자극받는 분도 있어요. 앞쪽으로도. 앞쪽, 뒤쪽, 단데. 좀잘 깨어나면 뒤쪽이 좀 울릴 거예요. 앞쪽은 뭔가 여기 뭘, 어, 여러분 시선이 뭔가에 좀 집중해 있거나, 앞쪽으로 의식이 가면 여기가 좀 자극받아요. 그 뭐죠? 뭘좀명상 중에도 뭘 보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앞쪽이 좀 자극 받으실 거예요 이마가 시원할 때는 이제 귀가, 귀가 뒤에서 기가 이제 돌아가지고 앞에서 여기서 시원한 에너지가 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들 뭔가 에너지적 현상이니까 다 좋아요 온갖 이상한 증상들다나오는 미간이 움푹 패인 것 같고 패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여기서 뭐가 자라나는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병증이 있죠. 네. 뭔가 허리가 붕뜬것 같다. 이거 이제 밑이 빠지는 기분이라고 하죠. 다 좋아요. 화두 터질 때도 이런 느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영광으로 알고 사세요. 뭔가 이상한 증상들이 있더라도. 이해되세요? 예. 네. 뭔가 윙하는 거는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잘느끼셔요 그때 우리가 관심을 잘 줘야 돼요. 어디에 생각정리를 하니까 생각정리가 안 돼있으면 접속을 해도 본인이 잘 모를 수 있어요. 생각정리를 잘 하세요. 존재하는 자리, 알아차리는 자리가 참나다. 알아차리는 자가 성령이다. I am이라는 건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다. 생각, 감정, 오감을 알아차리는 자지 생각, 감정, 오감은 아니다. 성령은, 참나는 이런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느껴보세요. 그러면 그 내 안에 있는 그 의식 순수 의식 초 의식 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느껴지시고 그 자리에서 보면 내 생각 감정 오감이 확 쪼그라져 보일 거예요 생각도 천천히 굴러 갈 거고 감정도 많이 진정되어 있을 거고 오감도 쪼그라들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데 정신이 많이 못 나가니까 참나에 몰입해 있느라고 많이 경험하는게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그게 내가 경험하는 우주의 전부는 맞잖아요 자명하잖아요 거기서 관찰해 보세요 거기서 진리를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진리를 뽑아내지 못하더라도 내가 지금 깨어 있는가 라는 걸 보시려면 일단 윙 하면서 알아차리는 자리가 느껴지면서 내가 경험하는 생각감정오감이좀 축소돼서 보여야 돼요 왜냐면 정신 여기서 차리니까 아 뭐랄까요 여기다 지금 여기다 불을 켜고 바로 요앞에서 밤에 불 켜고 보면 보이는 자리가 한정돼 있죠 이렇게 뭔가 축소돼서 더, 다 대신에 밝게 보여야 돼요 평소보다 밝은데 밝게 보이는 범위가 좀 쪼그라들어 있을 겁니다 깨어 있을 때그 느낌 드셔야 돼요 여기서 그 경험하는 것 가지고 연구하면 아공 복공 구공이나 에, 그런 진리들 연구하는 게 쉬워집니다 스포트라이트 아저표 저게 안 나와요 스포트라이트 후라시 뭐 이런게 또 멋있네요 스포트라이트 <웃음> 그 느낌 시각도 집중돼 아니요 보이긴 보여도 집중돼서 보이는 부분이 좀 한정 될거예요좀 깨어서 보이는 부분이 한정 될거예요 다들 한 소식들 하셨나봐요 다들 정상들이 아니시네요 찌릿찌릿 묵직 <웃음> 좋습니다 멍롱하면서도 선명하고 조화로운, 다 좋은 말이에요. 그 경험하신 분들은 다 들으면 아실 거예요다 좋아요. 아무튼 주변 정황인데 저게 참나는 아니에요. 근데 참나에 접속했을 때 주변에 저런 정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블랙홀 바로 못 찾아내니까 어때요? 블랙홀 주변에 이순직한 그런 현상을 찾아내죠. 마찬가지로 참나를 바로 모르시면 참나 주변에 참나각성이 일어나면 그 주변에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